과연 나의 11월 연애운은 어떨까요? 11월이 오기 전에 나의 11월 연애운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 11월 연애 타로고요 솔로나 커플 짝사랑하시는 분들 모두 이 타로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타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기 많이 걱정해주신 덕분에 거의 다 나았어요. <웃음> 약을 먹어도 먹어도 안 났더니 무슨 독일산 차를 먹었더니 금방 났더라고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리딩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제너럴 리딩이니만큼 좋은 말들은 들어서 용기를 얻으시고 나쁜 말들은 흘려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수를 위한 제너럴 리딩이라는 점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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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다툼이나 기회 그리고 희망 같은 것들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드릴게요. 참이 리딩은 커플이신 분과 아닌 분들 사이에 약간 갈릴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잘 정리해서 들려드릴 테니 자세히 들어주세요. 일단은 커플이 없으신 분들, 좋아하는 분이 없으신 분들, 혹은 썸이 있으신 분들, 아직 사귀지 않는 사인분들은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기사가 보이시죠? 이 기사처럼 나에게 거칠게 다가오려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열정이 대단해 보여요. 보시면 말이 갈기를 마구 휘날리면서 뛰고 있죠. 이렇게 나에게 올 마음이 가득한데요. 그 사람은 아무래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장소, 어떤 학원이거나 동호회, 그것도 아니라면 회사 안내 스터디 그룹이라든지 내가 무언가를 함께 공부하고 만들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아요. 보시면 남자가 연단 위에 서 있죠. 이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우러르고 존경할 만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기사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여기서 내용이 좀 갈릴 수 있는데요. 11월 달은 만약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여자분이라면 남자친구분이 조금 기세가 높을 수 있고 이 기세가 높다는 말은 연애의 기운이 많이 모이는 달인 것 같은데요. 나에게도 정렬적으로 잘할 테지만 어떤 모임, 둘이 같이 속한 모임이 있다면 거기서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그걸 지켜보는 내 마음이 편치 않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솔로이신 분들은 이런 모임에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상당히 인기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줄 모르고 바라보는 사실은 좀 비슷한 그림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물 카드로 바로 검의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의 커플인 어떤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했을 때 그걸 칼같이 잘라버릴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행동의 잘잘못을 따지고 스워드 카드의 속성처럼 아주 이성적으로 잘못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오히려 사이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고요. 사실은 이일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겠지만 약간은 너그럽게 넘어가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게다가 지금 11월 도움이 되는 카드로 바로 이 심판의 카드가 나왔어요. 심판의 카드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여기서 희망이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거든요. 심판이 오기 전까지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계속되죠. 나쁜 사람들만 잘 사는 것 같고 착하고 선하게 살면 내가 좀 양보하면 어떤 나쁜 일들이 생길 것 같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카드가 바로 심판 카드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칼처럼 잘라버리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상, 희망 같은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일이 마음에 걸리더라도 조금은 용서하고 넘어가셔야 할것 같고요. 커플이 아니신 분들도 이 사람에게 쏟아지는 관심이 조금은 불쾌할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 따지거나 아니면 언급하기보다는 넘어가는 편이 좋아 보여요. 조언 카드로도 의미심장한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어떤 남자가 문 앞에 있고 세명의 여인이 있죠. 저는 이 컵3 카드를 무조건 성각관계 카드로 해석하는 것은 조금 꺼리는 편인데 지금 이 카드에서 보면 이 카드의 의미는 먼저 달려가 문꼬리를 잡으라는 뜻으로 보여요. 세명의 여인 다이 남자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앞으로 가지는 않고 있죠. 이 사람에게 다가가는 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 있어요. 이 카드에서 그렇고 여기 카드에서도 보시면 이분을 지켜보는 눈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지만 나에게 희망이 있고 잘될 거라는 어떤 징조가 있는 카드가 나왔으니 이런 걸 무릅쓰고 달려가 손을 잡는 쪽이 칼처럼 내 마음을 배워내거나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선택이 될수 있겠다. 이건 연애혼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빼놓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연애혼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달일 수 있고 모임 같은 곳에서 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대신 여러 사람이 나에게 다가와 좀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고 그 중에서 어느 한 명에게 적극적인 관심을 표하는 쪽이 이렇게 매달린 사람처럼 곤란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드네요 마지막으로 레노먼드 카드를 볼게요 산이 있죠? 산은 장애물을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서 장애물은 실제로 있는 장애물일까요? 내 마음에 있는 장애물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있는 장애물 쪽에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마음 먹고 뛰어내리면 금방 갈수 있는 거리예요. 1번분 마음 속에 어떤 장애물을 만들지 마시고 1번분 마음 속에 커다란 산이 있다면 그것들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1번분이 행동하시면 다잘될것 같고요. 적어도 11월달은 너무 칼 자르듯이 모든 걸전해지는 마세요. 그 편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리딩 시작할게요. 11월 연애운에 있어 이번 분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인내 그리고 믿음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분의 11월 연애운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뭔가 시작하는 기운들이 보여요. 이 카드를 보시면 컵스의 페이지 카드죠. 이 카드는 아주 처음 시작되는 연애나 혹은 지금 연애 중이시더라도 어쩌면 조금은 평소와는 다른 관심이 싹틀수 있겠다는 느낌인데요. 아직은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어쩌면 이 감정은 아주 확실한 것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에 처음 시작된 썸에 가까운 그런 감정일 수 있겠고 내 눈에 띄는 누군가 나타나서 흥미있게 호기심있게 지켜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내하고 기다릴 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상대방이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어르고 달래야 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겠고 눈에 띄는 누군가가 생겼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인내를 하고 대단히 많이 기다려야 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래도 월말로 갈수록 나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데 이것은 연애보다는 어쩌면 일적으로 새로운 기회에 가깝고 금전적이나 직업, 학업에 있어 나는 새로운 기회를 갖게 돼서 어떻게 보면 나의 관심이 서서히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 달 누군가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다면 그게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조금 지연되고 시간이 좀더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왜냐하면 지금 이번 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는데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 땅을 상징하는 이 펜타클의 카드는 기다림, 인내, 믿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한 개의 동전은 그만큼 강력한 펜타클의 의미를 갖고 있어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이 사자를 쓰다듬는 여인처럼 계속해서 기다려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기다려라 라는 카드가 나올 때는요. 전반적으로 다른 카드를 다 살펴봤을 때그 기다림이 가치 있는 기다림이었을 때 이런 카드들이 등장하곤 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의미 없는 기다림이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더 조언해주고 쓰다듬어주는 일이 쓸모없는 일이었다면 예를 들면 그런 카드가 나올 수 있겠네요. 검을 들고 뒤를 돌아보는 카드나 나의 미련 같은 것들을 의미할 수 있는데 이 펜타클 에이스 카드와 저 스트렝스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그 과정은 좀 힘들겠지만 같이 있을 거라는 어떤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분이 가장 하지 말아야 할 행동으로는 이 운둔자 카드처럼 혼자 어떤 고민이 있다고 답답하고 갑갑하다고 그것을 곰씹을 필요는 없어요. 이 고민들은 어쨌든 시간이 필요하고 기다림, 지연이라는 카드가 두 개나 떴기 때문에 내가 답답할 수는 있지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본인이 더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고 이 인내와 기다림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나는 좀 골치가 아파질 것 같아요. 주변에 누군가가 여기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이것들은 가치가 있는 기다림이거든요. 그리고 나의 이성친구 혹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다른 관심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조금 나쁜 말을 지어낼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드는게 레노먼드 카드로요 여우 카드가 나왔어요 여우는 아주 교활한 사람을 의미해요 그리고 경계하라 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답한 이 기다림의 시간동안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나쁜 이야기를 한다면 반은 걸러듣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믿음과 인내심을 가지라고 할수 있고요. 만약 내게 누구도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번 달에 눈길이 가는 사람은 생길 수도 있지만 거기서 내가 뭔가... 당장 이뤄내기는 힘들겠다. 하지만 의미 있는 기다림을 할 수는 있겠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분들 예쁜 사랑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사실은 이 배열은 그냥 지나치기에는 어떤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네요. 3반분의 11월 연애운의 전체적인 키워드는 한 발짝 운명 결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커플분이시든 아니든 3반분은 마음속에 어떤 아픔과 괴로움이 전체적인 연애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고통스러운 이별이었든 혹은 내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한 서운함, 헤어질가, 헤어질까 말까 고민했던 것들 혹은 이전 연인이 남기고 간 상처 혹은 이제나 연애를 제대로 할수 있을까라는 어떤 공포들이 이 타워의 형태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타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수 없는 그런 상황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고 더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어쩌면 낙담했겠지만 위에 보이는 세장의 카드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리딩을 가리키고 있어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당신이 결론을 내리면 어떤 결단을 내리면 사람들은 그걸 존중할 것이고 운명의 수레바퀴는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결국은 내가 마음속에 결론을 내려야 하는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있고 내가 거기서 결론을 내려야만 하는데 그것이 잘 될까 안 될까 마음속에 장애물이 이런 타워로 떠 있네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내 결정을 존중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교황님을 떠올려 봐요 우리가 교황님이 얘기할 때 비록 종교인이든 아니든 간에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번만큼은 내 결정을 굉장히 의미 깊게 받아들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레노먼트 카드 먼저 볼게요. 레터 카드가 나왔어요. 나는 어떤 사랑의 소식을 받게 된다, 그것이 글로 쓰여진 어떤 소식일 가능성이 높고요. 카톡이나 메시지 혹은 예기치 않은 어떤 과거의 사람으로부터의 소식일 수 있어요. 혹시 11월에 누군가를 만날 계획이 있나요? 그리고 굉장히 막연하게 미뤄둔 약속이 11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어느 정도 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만나보는 걸전 추천드려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을 주면 나도 그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리고 커플분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커플분 좋아하는 사람이 존재하더라도 나는 어떤 과거에 생각나는 사람에게 소식을 받게 되고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타워라는 공포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만약 장거리 연애를 하는 커플의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데이트로 인해 이번 한달 내가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겠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어쨌든 나는 과거에 미뤄뒀던 혹은 막연하게 정해뒀던 어떤 약속이 생기거나 있었을 텐데요 그 사람을 만나게 돼서 마음을 표현하면 그 마음이 이루어질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 카드도 보면 남자가 여인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이렇게 청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지금 손을 내미는 것. 3번분이 손을 내민 손을 잡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이 카드 아니 이 리딩의 핵심은 결국 에이스 오브 스워즈. 3만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인데 3만분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존중한다고 하고 거기에 따라 3만분의 연애, 어쩌면 인생이 굉장히 뒤바뀔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너럴 리딩이니까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떤 강력한 메시지들 때문인데요. 교황 카드 그리고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의미하는 타워 카드와 소식을 의미하는 레터 카드까지 나와서 저는 이 리딩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네요. 그러면 3만분 마음에 이끄는 대로 결정을 내리길 바라면서요 어쩌면 지금 3번 분이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한 발짝 남았다 그런데 내가 어떤 소식이 오면 만나러 가야 하고 내민 손을 잡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분의 전체적인 11월 연애운에 대한 전체의 카드를 본제 소감 그리고 키워드는 노력, 인내 사실은 연애 자체는 11월에는 크게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좀 풀어져야 할 필요성은 보이네요. 일단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뭔가 대단히 노력하는 장인의 카드가 보이죠 도제의 카드라고 사실은 하는데요 어떤 것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 그리고 굉장히 많은 생산물들을 만들어낸 모습을 볼수 있어요 결국 이것은 직업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어떤 성공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4번분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여왔다는 느낌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은 4번 분에게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이 저울의 이미지예요. 이 남자도 저울을 갖고 있고 정의 카드에도 저울이 있죠. 4번 분은 자신이 얻은 성과를 주변에 나눠줄 텐데 그럴 때조차 4번 분은 아주 공정하게 나눠줄 거예요. 이 사람이 일한 정도에 따라 딱 필요한 만큼 자신이 가진 자원들을 나누어주고 그리고 마땅히 거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이런 4번분의 모습을 정의 카드가 아니면 사실은 설명하기 어렵겠네요 이번 달 아니 11월 달 4번분의 모습은 어딘가 다가가긴 어렵지만 조금은 딱딱한 데가 있지만 공정하고 아주 능력적인 인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4번분이 노력한 것 거기에 따른 결과도 아주 공정하게 돌려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노력한 만큼 돌려받을 수 있겠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요 그런데 이게 연애운 점이다 보니 그런 4번분의 장애물로 바로 이 통제 카드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 왕은 아주 엄격한 얼굴로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죠. 이런 것처럼 4번분은 11월에는 자신의 욕망을 대단히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여기에는 없지만 제가 이 전체 카드 해석을 보고 그렇다면 4번 분에게 이번 달에 가장 중요한 건 연애가 아니라 이런 커리어적인 것일까라고 했더니 똑같이 이 장애물 카드와 똑같은 완대왕 카드가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4번 분에게 11월은 정력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미뤄뒀던 일이 있다면 그걸 진행시키고 성과를 얻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선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4번 분에게 도움이 되는 건 도리어 악마 카드네요. 4번 분이 노력하는 것도 좋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게 어떤 유혹이 들어왔을 때 그것들을 전부 뿌리치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11월 동안 4번 분은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적당히 즐기고 때려칠 수 있는 그런 의지력들이 보이거든요. 이 저스티스의 카드의 경우는 물론 악마 카드도 강한 카드지만 아무리 유혹을 한다고 해도 이 저울로 그 일의 정도를 따져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연애운에 들어온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들이 이 레노먼트 카드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키, 나의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열쇠가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번 11월에 사번 분에게 어떤 연애적인 로맨스적인 기회가 들어온다면 그건 킵해주세요 조금 만나보셔도 좋고 생각대로 진전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관계만 유지되고 있으면 그것들이 12월 1월에는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고 또한 열쇠로서 사범분에게 작용할 가능성 오히려 커리어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 엿보이기 때문에 사범분에게 들어오는 어떤 기회들을 모조리 차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달에는 아무리 사번분을 유혹하거나 하려는 말을 못하게 하거나 회방을 놓으려고 해도 사번분이 아주 칼같이 막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범분에게 드리는 조언은 다시 한번 통제라는 키워드가 나오는데 4번분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요. 만약 세속적인 성공을 바란다면 그건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나의 지위가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내가 키리, 왕의 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연애운을 보러 오셔서 이런 이야기만 나와서 조금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1월의 키워드는 키, 결국 열쇠니까요. 다음 달, 그 다음 달. 나의 어떤 진정한 인연을 위한 한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일단 5번분의 전체적인 카드를 살펴보니 5번분의 11월 연애운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믿음과 신뢰 그리고 유혹이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커플분들이시라면 이번 달에 좀 싸우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완드가 많이 나온 구조 그리고 이두 카드가 나온 것 가운데 여사제 카드가 있는 걸로 봤을 때두 사람은 지금 연애적인 일 이외에도 밖으로 안팎으로 치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회사나 학교 다른 모임 친구들 때문에 내가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애보다 내가 살기에 너무나 가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데 지금 난 막아내기도 바쁘다. 물론 그 위협들을 막아내고는 있지만 서로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약간은 다툴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보이고요. 솔로이신 분들이나 썸을 타시는 분들, 좋아하는 분이 있는 분들도 11월에는 일들이 좀 뜻대로 되지 않고 사실은 그 일들보다도 내가 견뎌야 하는 마음의 짐이 많아서 다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연애 자체가 조금 힘들어, 힘들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을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가끔은 정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아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연애냐. 그런데 정말로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약간 들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누군가한테 얘기한다기보다는 하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그런데 11월 연애운의 가장 큰 장애물로 유혹 카드가 나왔어요. 11월 달 이렇게 내가 힘들 때 기존에 있던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혹은 나의 이성 친구 말고 누군가 나에게 유혹을 해올 텐데요 아무래도 한 중순보다는 11일 뭐그 쯤이 가까울 것 같은데 11월 전체라고 보셔도 괜찮겠네요 이분은 굉장히 성적인 매력을 갖고 있고 저돌적인 사람이 나에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유혹에 내가 흔들릴 수 있지만 그건 좋지 못한 유혹이라고 타로카드가 경고해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해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 왕과 같은 태도인데 보시면 왕의 책상 위에는 굉장히 많은 반짝이는 금화들 어떻게 보면 나의 커리어나 일 같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그런데도 이 왕은 뭔가 불만족한 표정으로 곰곰이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죠. 이런 것처럼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일이 바쁘고 힘들더라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나를 지탱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는 건 뭔가? 이런 고민의 끝에 5번 분들이 내리는 결론이 가장 현명한 결론이 될수 있고요. 조언 카드로도 어떻게 보면 이 카드는 여사제와 비슷한 카드이기도 한데요. 결국은 믿음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어요. 이건 상대방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도 해당하지만 나 자신이 이런 유혹에게서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11월에 나에게 어떤 유혹적인 제안이 들어왔을 때 만약 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조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 그렇게까지 칼같이 쳐낼 필요는 없지만 이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나에게 접근해 왔는지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아요. 연달아 나온 레노몬드 카드에서도 요 채찍 카드가 나왔어요. 결국은 어떤 싸울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말다툼이 날, 날 확률이 있으니 무언가 불만이 있는 점들이 있으면 부드럽게 미리미리 전달해서 서로 소통을 하는 것이 11월 연애운에는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